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교성 입니다 어, 많이 더우시죠 어. 자 더운데 하여튼 뭐 더운건 덥고 또 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어, 오늘도 당사 하나 올려봅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웃음>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소변이 이제 소변이 마루, 어, 마려우셔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이렇게 소변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방광염이 있어도 그렇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그렇고, <웃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밤에 젊문시다가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저도 경험을 해 봤었어요. 저도 경험을 해 봤고,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뭐 그런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연세가 좀 많아지시고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전체적으로 이제 창자가 내려앉아요. 몸 전체 얼굴부터 이렇게 다 내려앉는데 이제 창자가 내려앉으면서 소화 장애나 이렇게 또 창자가 내려앉으면서 이제 방광이나 이렇게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이나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면서 아랫배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아랫배도 나오고. 뭐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창견을덜 올려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그런 모든 증상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어쩌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 몇 분이 아, 이 방법을 통해서 또 도움이 되셨던 분, 아, 또 그런 증상에서 벗어나신 분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아, 무조건 이 방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하라는 걸 조심스럽게 적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간단한 방법으로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 이 왼쪽 발목에 왼쪽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자주 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왼쪽 발목에 머리주머니를 차고 한 100g 정도 머리주머니를 차고 주무시, 아 식사를 하시면 체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뭐 도움이 되시,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주무실 때 머리주머니를 차는데 똑같이 차는 거 아니에요? 아, 똑같이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중이다 몸 상태다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조금 해야 돼요 이중량이 여러분들 이뭐 제가 이제 머리 주머니를 차야 된다 중량을뭐몇십 그람 뭐50 그람을 차라 뭐100 그람을 차라 120 그람을 차라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 좀 제가 100 그람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막그 1kg 막 이렇게 차고 계신 분도 계시고 깜짝 놀라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하면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적정선을 지키면 그렇게 큰 위험은 없어요 위험한 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왼쪽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어, 차게 돼요 주무실 때 근데 몇 가지 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동상을 세밀하게 <웃음> 그러니까 제가왜왜 왜 소변이 안 나오는지 세밀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해요 아, 동생이 너무 길어질 저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 머릿주머니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뭐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제 가장 간단한 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양말 뭐 남성 양말이든 여성 양말이든 양말에다가 이제 적정한 중량 제가 보기에는 그냥 쌀이 좋아요 쌀 그니 그러니까 집에, 뭐, 살은 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 그 살에다가 이제 비닐봉, 그, 일회용 위생봉투 있잖아요. 어. 뭐 아무 비닐봉지 같은 괜찮아요. 거기다 쌀을 집어 넣는 겁니다. 그니까 집에 저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울을 좀 활용하셔서 이제 자기한테 본인에게 적정한 중량이 있어요. 그 소변이 잘 나오게 할수 있는 적정한 중량이 있기 때문에 그 딱한 중량만 제가 제시해드리는 딱한 중량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조금 뭐, 어 중량을 더, 조금 더 무겁게 해도 되고, 조금 가볍게 해도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 약간 융통성 있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쌀을, 어 제가 보기에는 한, 기준에 한 50g 에서 100g 정도에요. 100g 정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종이컵이 있어요. 아, 우리가 뭐 이렇게 자판기에서 우리 커피 뽑아 먹을 때이 종이컵 있잖아요. 어, 그 컵에다가 한, 음.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쌀을 한딱 2분의 1 정도 담으면 약한 80g 정도가 돼요. 80g. 한컵다 담으면 한 170g에서 180g 정도 되는데 반컵을 담으시면 한 80g 정도가 돼요. 어. 근데 이제 제가 한 50g 에서 한 100g 정도 이렇게 기준치를 잡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 이랬는데 어떤 분들은 50g만 착용해도 도움이 되시고 어떤 분들은 100g을 차야만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100g은 아까 종이 컵딱 절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100g 정도 되고 종이컵 딱 2분의 1, 그딱 절반이면 한 80g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절대 요 부분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량에 대해서 실수하면 몸에 충격이 와요. 아, 그 설명 다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충격이 오면서 이렇게 혈액이 너무 왼쪽으로, 왼쪽 다리로 몰리면 여러분들 약간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아, 또, 그게 이게,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게 모든 분한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70에서 80% 정도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장애나 역류성 뭐 식도염이나 뭐 위염이나 만성설사나 자전체기나 가스실금 증상이나 말렛배 팽창이나 이제 가스나 로복부팽만감 증상을 가지신 분들한테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시는데 마주 특이하게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아,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아, 70에서 80% 정도 분들한테 적용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한종이컬에딱 절반을 2분의 1을 딱절반에다 하면 80g 되니까 아 80g 차도 되고 또 혹시, 이제,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에게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몸이 너무 허약하지, 뭐, 체중이 30kg이다, 40kg이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가는 가다가. 그런 분들은 이렇게 80g이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뭐, 50g, 혹은, 아, 그것도 무리가 된다면 한 30g으로 낮추어서 잡아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 주무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발목에다가 차고 주무시는 거예요 뭐제저 보여드릴까요 이 발에다가 이렇게 왼쪽 발목에다가 이렇게 이걸 발에다가 끼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비닐봉지에다가 쌀을 담아서 그러니까 중량이 중요해요 종이컵 2분의 1을 하든 조금 더 줄이든 조금 더늘리든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끝터머리에다가 이제 양말 양말이 원래 일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스카치테이프나 이런 걸로 그냥 감아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리면 임시 모래주머니같아요 음. 이렇게 돼서 주무시게 되면 이제 소변이, 어, 소변을 이소변 보고 싶은데 마려운데 소변이 아, 아,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완화가 돼요 많아, 많이 완화가 되고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우이라고 보면 저도 이제 똑같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이런 경우는 이제 막뭐 그런 경우가 자꾸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된다. 그럼 이제 밤에 주무시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때 이렇게 왼쪽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꾹 눌렀다가 살짝 들었다가 꾹 눌렀다가 살짝 들었다가 꾹 눌렀다가 살짝 들었다가, 꾹 눌렀다가 살짝 들었다가 한 다섯 번 정도 걸어가시면서 그냥 어, 걸어가시면서. 꾹 눌렀다가 이렇게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시면 소변이 또더 수월하게 나와요. 조금 자연스럽게 아.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오면 이렇게 요도나 방광 쪽에 이렇게 압력이 잡히면서 굉장히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니까 저도 그게 아유 처음에 그걸 당했을 때 아주 좀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뭐 체했다 혹은 뭐, 변이, 변비가 왔다. 이게 엄청 고통스럽더라요 그죠? 예.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는데, 이제 그 방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장 그러니까 소장 오른쪽 창자와 왼쪽 창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 대장을 제외해서 오른쪽 창자와 왼쪽 창자 그러니까 왼쪽 창자는 이렇게 위장하고 이제 십이지장을 통해서 위장하고 연결돼서 식도를 통해서 가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데 아. 주무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어, 왼쪽 창자에 있던 가스가 먼저 이렇게 빠져 나와요. 이제, 우리가 코를 골고, 막, 이런 게,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공기와 함께 이렇게 섞여 나오면서, 이제, 압력을 걸어주면, 이게, 코골이가 진행이 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대사정음 치료법이라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따라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아 예전엔 코를 안 골았는데, 이게, 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코골이가 조금 시작되는 분들이 있다는,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지나니까 코골이가 자연스럽게 없어졌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뭐 이차 자각 증상이다, 명현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 뭐 코고는 사람은 그뭐 그걸 <웃음> 그여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그 몸이 좋아지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가끔씩 하기도 하고. 이제 왼쪽 창자의 가스가 이게 먼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위장, 식도, 호흡기, 입을 코를 통해서 이제 가스가 계속 연결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빠져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창자가 조금 커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원래 정상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든가 또 오른쪽 비대칭이면서 오른쪽 다리 쪽이 더 무겁거나 혈관이 더 큰다든가, 뭐 하여튼, 이 오른쪽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른쪽 비대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부자리를 조정하고 베개를 빼고 주무시면 가스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호, 주무실 때.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 연결성을 띄면서 가스가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오는데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안 나오 그 소변이 안 나오고 통증이 오는 경우가 없을 텐데 문제는 여러분의 몸이 좀 비대칭이 발생돼 있다 보니까 오른쪽 창자가 커져있다 보니까 팽창이 돼있다 보니까 이게 가스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왼쪽 창자만 뭐 왼쪽 창자에 있던 가스만 먼저 이렇게 쑥 둘러 빠져버린다네요. 뭐 농담사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요 그러니까 왼쪽 창자에 있는 가스가 먼저 빠져버려요. 그리고 오른쪽 창자에 있는 가스는 왼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오른쪽에서 그냥 갇혀버리는 현상이 오른쪽에서 그냥 갇혀버리는 현상이 가끔씩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자다가 보면 일어서 보면 오른쪽 아랫배가 이렇게 조금 아프다든가 하면서 화장실을 가 보면. 소변이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요 저도 예전에 오른쪽 아랫배가 조금 자주 아팠어요 었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가스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위장 식도 코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있던 가스가 먼저 쑥 빠져버리니까 이게 오른쪽에 압력이 더 높잖아요. 팽창이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조금 남아있던 가스마저도 이제는 오른쪽으로 오른쪽 창장 그러니까 오른쪽 소장 그리고 대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스의 역행현상이 벌어지죠. 가스 역행현상이 일어나면서 오른쪽 아랫배가 더 팽창이 되어버려요. 더 팽창이 되어버리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왼쪽 발목에 적정량 그러니까 50이나 뭐 70이나 80이나 90이나 100이나 어떤 이런 모래주머니를 쌀을 넣어서 발목에 차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따라간다. 해야 랬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무게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손목에 이게 뭐 이거는 이제 판매하는 모래주머니인데 제가 파는 게 아니고요. 아, 인터넷에 파는. 거에요 뭐 제가 필요에 의해서 차고 다닙니다. 차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중량을 이렇게, 무게를 어느 피로에 의해서 내 신체 어느 부분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쪽으로 먼저 피가 이동을 합니다. 이제 왼쪽 발목에다가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차게 되면, 일단은 왼쪽 다리 쪽으로 들어가는 피가 더 많아져요. 많아지면서, 이제 왼쪽 다리가 살짝 더 무거워지면서, 가스도 왼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가스가 많아지고, 왼쪽 창자에 가스가 자꾸 오른쪽에서 이동하기 시작하고 왼쪽 상자로 피가 이제 다리하고 왼쪽 상자하고 직접적인 연결 어,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왼쪽 상자에 피도 더 많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어면 가스가 이제 원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어, 뭐 면세가 많으시다. 소화 장애가 있어요. 소화가 잘안 된다. 자주 체한다뭐 영유성 식도염이 있다. 뭐 배에 가스가 맨날 차 있다. 뭐 방귀가 너무 자주 나온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정상들이 설사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은 어게하든 제가 그 유튜브 에 보면 제제 제 이름이 장길성입니다. 장길성이고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이 동영상 끝자락에, 예, 연계 동영상으로 이렇게 화면에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 클릭하시면, 아, 아, 이런 이런 동,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런 동영상을 꼭 보세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들어보시고, 어 따라 해보시고, 이렇게 하여튼 건강을 조금 도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 뭐, 건강은 제가 보기에는 아는 만큼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면 이제 무작정 병원을 달려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병원에 가서 해결되면 참 좋아요. 이제 병원에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해결이 안 되면 좌절해버리잖아요. 아 이제 뭐 죽을 때 됐다 이런데 제가 그 알고 나면 죽을 때된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잘못 적응하면, 뭐, 여러가 뭐, 막혔네, 뭐, 하여튼, 엉뚱한, 이제, 결, 진단을 내리게 되면, 뭐, 수술을 해야 되네, 뭐, 약을 먹어야 되네, 막, 이제, 엉뚱한 적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웃음> 그, 어, 오해하지 마세요. 어,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 그렇다는 거고, 어, 근데 꼭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창자가 전체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원래 건강하신 분이 이렇게 윗배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윗배가 올라왔다고 또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니고, 근데 폐가 떨어지면서 윗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연세를 뜻이면, 윗, 나이가 한40 이렇게 넘어가시면, 윗배가 꺼지고 아랫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창자가 내려앉는 거예요. 창자가 자꾸 내려앉으니까 아랫배 하복부 쪽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와요. 대신 윗배는 쑥 찌그러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자가 전체적으로 내려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자 올리는 방법은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한다든가 자바라 운동을 한다든가 이제 제가 아까 제시한 어떤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 또 자세를 똑바로 잡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네, 아랫배가 빠지면서 윗배로 올라오거든요 어. 네, 그런식으로 하면 네, 전립선 비대증이다 뭐 방광염이다 제가 뭐, 네, 여성분들 가운데 뭐 오줌사태 뭐 소태라거나 오줌사태 이런 병도 있잖아요 그 제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거 제가 아는 분 중에 오줌사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조치를 취해줬어요 조치를 했는데 막 다리 들기하고막 누워서 파는 들기 하고 막 이랬는데 쑥 빠지더니만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정상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줌 사태를 제가 뭐 병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방광으로 이렇게 창자가 내려앉게 딱 보니까 아랫배가 푹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랫배가 푹 올라와 있어서 아 이거는 뭔가 지금 아 아랫배 쪽에 압력이 너무 올라가 있다. 윗배는 쏙 꺼져 있고. 그러니까, 이 아랫배를 위로 쏙 끌어올려 버리니까 압력이 떨어지면서 그 증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통증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하여튼, 이렇게 사람의 몸을, 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아, 그게 통증이 벗어날 수 있느냐. 또 나 세상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그 아픈 것마다 병원에 쫓아다니고 이러면 막,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병원 쫓아다녀야 되니까. 물론,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그 일단은 전체적으로 창자를, 여러분들 하여튼 배를 좀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아랫배가 나온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 그러니까 항상 이게 위험 요소예요, 그게. 절대 가볍게 보지 마제 가끔 저희, 저희 집사람이나 제가 아는 이제 지인들한테 아랫배, 아랫배 나와 있는 사람도보꼭 경고를 해요. 그 위험하다. 응? 남자들이 아랫배 나와 있으면 소변 문제, 방광 문제도 발생하고, 전립선 비대증도 발생하고, 아랫배가 나와 있으면 다리가 자꾸 무거워져요. 그 아랫배 창자가 내려가 버리면 다리에서 피가 못 빠져나와요. 못 빠지면서 다리가 막 부었거나, 다리 붓거나 막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어.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걸 일반인들이 워낙 이게 아랫배가 나왔다고 해서 금방 아픈 게 아니에요. 막 10년, 뭐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이제 한 가지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랫배 때문에 아랫배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니까, 아, 뭐 갑자기 내 다리가 왜 붓지? 왜 자꾸 쥐가 나지 피가 안, 안 빠져 나오니까 쥐가 나는 거예요. 왜 쥐가 나지 자꾸 이런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그렇게 무서워요. 아랫배가 나오면요 온몸이 신진대사 그러니까 대사 증후군이 대사 기능이 망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망가지기 시작하고 실제 아랫배를 빼버리면 소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 또 여성들은 이제 방광이나 또 자궁경부, 뭐 자궁경부암하고 뭐 하여튼 자궁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 염증이, 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압력이 그쪽에 너무 쏠려서 그렇거든요? 압력을 빼주면 슬슬 염증이, 부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커지진 않아요. 근데 그 압력을 못 빼주면 이제 점점 더 커지다가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고 자궁을 덜어내야 되고 응? 아주 심해지면 뭐 방광 뭐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결석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로에 돌이 끼고 막 이, 이런 여러가지 치질도 튀어나오고 뭐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아랫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일반인들은 인정을 해요. 일반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해보면, 매주마다 세미나 하는 거, 여러 아시죠? 세미나 해면 아,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얼굴도 떨어지고, 뭐, 팔도 얇아지고, 어깨도 좁아지고, 목도 얇아지고, 가스도 안 나오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이게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병 들어가고 있다. 이걸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많이 걷지 마라. 누워서 운동해라. 자꾸 걸어서 돌아다니니까 나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꾸 걸어서 돌아다니. 그러면서 건강을 도모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가지고 하여튼 원래 이부자리를 조정도 해야 돼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화는 잘 되시는 분들은 상관 없는데 소화는 잘 되는데 이런 병이 있다 뭐 소변에 안 나온다 이러면 그냥 왼쪽 발에 막 모래주머니만 차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베개 빼야 돼요 베개 빼고 주무셔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올린 것 중에 이부자리 조정법 이라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 손목에도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차고, 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아 제가 어떤 그 경험을 하는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중에, 아 좋습니다. 그냥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려요. <웃음> 그 어떤, 조금 자녀 중에 이렇게 좀큰 병에 걸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 모두에게 그냥 극약 처방을 한번 내렸습니다. 머리 주머니를 다 차라 그리고 매일 물병 들기 잡아라 운동하고 그래 하여튼 이 친구가 제 말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였나 하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은 은팔찌를 만들었더라고요. 은팔찌를 만들어서 제가 듣기로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대요. 가족이 네 명이야. 네 명인데 다 은팔찌를 차고 그날땐그그 그 자녀는 건강이 림프암이었어요. 아주 어린 아인데, 림프암이 걸렸어. 항암 치료도 받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여튼 항암 치료도 잘 끝났고, 또 몸도 아주 좋아졌어. 내가 너무 건강해졌더라고. 얼굴도 너무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해서, 그, 그걸 이제 온 가족이 그걸 다 적용을 하시더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우선 한 20g 정도 되는 그 은팔찌를 양손에 다 찼어요. 엄마, 아빠, 애기 둘이 다 그렇게 찼어요. 그래서 차고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또, 또이 얘기도 하고 뭐 우리 애도 채워야지 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그 중은 그렇게 차고 밤에 잘 때도 차고 자요. 차고 자고 베개도 빼고 자고 그, 나머지 가족들은 다 건강하거든요. 아, 건강한데, 그걸 이제, 아픈 애를 위해서 온 가족이 그걸 다 적용을 한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분명히 좋다, 이 좋다라고 얘기, 고백을 하더라고. 아 고백을 해서. 그래, 하여튼, 일단 이부자리 조정하고, 모래주머니도 뭐, 뭐, 20g이든 30g, 이제 좌우비대칭을 고려를 해야 돼요. 좌우비대칭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그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베개 빼고 주무시고, 이부자리 조정하고 주무시고, 이부자리 조정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적당한 높이로 그냥 실험을 좀 해보세요. 낮에 좀 이부자리 조정해서 베개 빼고 누워있는 연습을 좀 하시면, 익숙해지면 잠을 자도 그게 더 편하다고 느껴요. 처음에는 막 목도 아프고 막 이런데, 이제 목 아플 때는 뒷목 통증, 뒷목 결림이라는 동영상이 있다고 했죠. 그걸로 한 일주일 연습을 하고 나면,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목 아픈 증상도 없어지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베개 빼고 주무실 수 있는데, 이제 영유성 식도염이나 위염이나 이런 분들은 좌우 비대칭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래주머니 중량을 이제 오른손, 왼손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뭐, 20, 30, 혹은 30, 20, 뭐 30, 40, 40, 30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우비대칭 찾는 것도 좀 중요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동영상 올리는 중에 실험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 올려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실험을 해 보고 좌우비대칭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모래주머니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고 또 적정한 중량을 적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 균형감이 생기면 건강이 좋아져요 건강이 좋아지고 또 많이 안 걸어 다니시고 또 누워서 운동 많이 하시고 그죠? 아, 앉아서 운동하시고 누워서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 그 제가 뭐 빠뜨린 게 동영상을 찍거나 항상 뭐 빠뜨린 게 있어서 아 그러니까 네. 원래는 저희 딸아이 방인데 뭐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쪽이 조금 높아요 이쪽이 이쪽은 좀 낮고 이 침대 밑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제가 이불을 좀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해고 다리가 좀 높고 가슴이나 머리는 좀 낮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렇게 재워요 우리 애도 옛날에 많이 아팠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원래 원래 이거 다 나와 있어요 동영상에 그렇죠? 주무시기는 물병 들고 자바 운동 좀 하고 주무시기 직전에 하는 게 아니고 주무시기 한 30분 전쯤에 그죠? 어, 마시는 분들다아실 거예요 물병 들고 이렇게 바람 불면서 머리 흔들면서 이게 자바 운동 그래요 배에 있는 가 피와, 피를 끌어올려주고, 배에 있는 가스를 뽑아내주는 자바라 운동인데, 이렇게 하면 가스가 나와요. 트림하고, 막, 하품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막, 가스가 막 나와요. 어. 그러니까 주무시기 한 30분 전에, 한, 한 5분이라도 저렇게 운동을 하시고, 누워서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면, 이게, 이제 오른쪽 다리 혈관이 더 크신 분들이나 오른쪽 아랫배, 오른쪽 창자가 더 커져 있는 분들은 자꾸 가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꼭 어떤 동작을 해 줘야 돼요. 어떤 동작을 해는데 어떤 동작을 해야 되나요? 일단 양쪽 다리를 이렇게 하나 주무시기 직전에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무릎은 세우시고,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접으시고, 왼쪽 다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면 왼쪽에 압력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또 모래주머니를 왼쪽 발목에다가 찾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스하고 피가 조금 그,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밤에 주무시는 동안 왼쪽에 자꾸 가스가 오면서 이렇게 위장과 식도로 해서 코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무릎을 최소한 한 2분 정도는 세우고 있어야 돼요. 자, 2분 정도는 세우고 있고 이 상태에서 왼쪽 발을 깠다. 자, 천천히. 그 왼쪽 발을 너무 빠르게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10초도 괜찮고 20초도 괜찮아요 그냥 한 번씩 흔들어주세요 까딱 이렇 보세요 발 까딱 자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무릎을 살짝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무릎을 살짝 걸들어다겠다 그게 자 너무 빠른 템포로 하지 마시고 10초나 15초나 20초에 한 번씩 해주세요 그냥 도대 그냥 이렇게 한번 까딱하고 한참 있는 거예요 또 성격도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도 10초마다 해야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이렇게 헤아리고 계십니다. 헤아리면 잠못 자요. 그러니 10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그냥, 생각나면 한번 까딱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까딱 해주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버려요. 응? 자기도 모르게 자버려요. 그니까, 러 까딱, 따딱하게 해주다가 한 2분 정도 지나면 오른쪽 다리를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주무시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뭐썩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오랜 기간을 이렇게 하면 이것도 비대칭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한 2, 3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내리고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면증 치료법도 돼요. 불면증.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주시는 분들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가시면 이제 불면증이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제가 보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왼쪽 발을 갖다. 딱 생각나면 이제 한번 똑까딱막 30초에 한번 해도 괜찮아요. 까딱 이러고 있으면 다음 까딱 하기 전에. 잠에 쑥 빠져들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잠을 많이 자게 돼요. 낮에 열심히 살고, 몸이 좀 피곤해져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면, 가스가 원래 방향으로 이동하면 몸이 편안해져요. 혈액도 원래 방향으로, 어, 그니까, 이제, 한쪽이 무겁다. 이거는 온몸 전체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다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끼거든요. 어떤 요런 식으로 어 밤에 소변이 잘안 나. 그러니까 아까 아까 제가 양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위로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와요. 피하고. 그럼 아랫배도 살짝 말랑말랑해지고 윗배가 살짝 올라오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제가 아까 다섯 번 하셨어요. 다섯 번 하고 또 왼쪽 다리 다섯 번 하고 오른쪽 무릎 세우는 거 2분 정도 하다가 내려놓고 자, 왼쪽 발을 깠다 계속 이렇게 10초 혹은 20초에 한 번씩 혹은 30초에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해주게 되고 움직여주는 힘으로 약간 가스가 또 지속성을 갖고 이렇게 움직여주거든요 어. 너무 신경 써면 잠안 오니까 어.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렇게 일단 모래 주머니 중량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아 제가 왜 이걸 표준화를 못 시켜 드리냐 하면 몸이 너무 약하신 분들이 제가 표준화한 걸또 적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그런 분들은 그 거의 없겠지만 혹여나 또막 따지듯이 막 저한테 이렇게 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 정이막 확인해야 되는데두려우시다 이러면 그냥 한 30g 정도 30g 하면 잘 효과가 잘 없어요. 30g도 효과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그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중량이 너무 가벼우면 효과가 잘 없으니까, 뭐한 50g 해보고, 아 뭔가 좀 변화가 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싶으면, 조금 약하다 싶으면 한 60g. 이렇게 그뭐 양말 뜯어갖고 스카스테이프 잘라서 쌀 조금 더 집어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귀찮을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소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그 정도 노력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어떤 그런 이와 같은 통증에서도 어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어 오늘 하여튼 이런 동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뭐, <웃음> 뭐 하여튼 또 동영상 또, 또 길어졌습니다. 어. <웃음> 제가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죠? 그죠? 어, 똑같고, 치료 원리는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야. 그죠? 어. 근데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니 혹시나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 그래 하 오늘 요거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